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왜 자꾸 귀여워라고 하는 거지? 첫 번째 솔로 앨범 팬사인은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음, 오케이. 땡. 제 팬사인 회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은상입니다.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어, 할 말이 많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긴장돼서.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은상 씨를 보고 싶어가지고 상시 얼굴 보려고 이렇게 당첨돼서 왔는데 기분이 너좋네 애교 보여주세요. 제가요? 응? 귀여 팬인데 잘생겼다. 잘생겼다고요? 은상이 닮아서. 오늘도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어요. 또봐요 아닌데요. 현상인데요. <웃음> 나야말로 이현상이시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왜 자꾸 귀여워라고 하는 거지? 아 아무도 못 말려. 엔, 엔. 도상이 안 보이지만. 콱! 갱 RG요. 오케이. 뷰티풀 버전. 스카 버전. 으로 <웃음> 물고 오 호랑이 버전도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또또더더욱 준비가 되있죠 아름다운 <웃음> 모습으로 엄마의 심장까지 되고 t s a 우리 집으로 가자. 첫 번째. 누나. 누나. 누나.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첫 번째 솔로 앨범, 벌써 세 번째 팬사인인데요 이렇게 음악 방송 마치고 와서 좋은 이 먹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또 좋은 에너지 얻고 갑니다. 내일도 열심히 힘내서 하루를 파이팅 해요 안녕. 안녕, 난상희팬사 마치고 이제 집 가고 있어 오늘 음방 끝나고 바로 팬사인했는데 너무 좋은 말만 많이 다들 해주셔가지고 음방 때 피곤한 게싹 사라졌다 내일 하루도 이제 이 에너지를 힘입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통화하자. 안녕.